책을 덮으시고요. 합장하시고요 오늘의 개성입니다. 역시 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경의 세주 묘음품에 나와 있는 개성이 되겠습니다. 시바해 <목소리> 소유 제국토 실쟁긴 중이 설포미니 에라 해손 지경개인이라나 오호 아미타 성경 세주 묘품에 나와 있는 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어 보겠습니다. 시방에 이제 소유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 국토 모든 국토에 여기서 국토는 대한민국인이 무슨 일본인이 뭐 저기 미국인 이런 국토가 아니고 삼계의 공간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방에 시방 에, 에, 모든 국토를 소유하신 이런 뜻이 되겠죠 실제기 중이 설법이라 아, 소유하신 그 가운데서 설법하시니 불신 무거영무래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거영무래 부처님 모신 날이 4월 8일 해가지고 엊그저께 에, 우리가 어, 법회 아닌 그러니까 법회 그 이제 표현이 뭐한데 예상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한 달이 연기됐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떼거리로 앉아 있어 가지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뭘 준비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 음력 4월 8일이냐 아니면 한달 뒤에 오는 우리끼리의 약속 안에서의 4월 8일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어, 언제 오셨냐 또 언제 가시냐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분별이다 생각이다 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오시지도 않고 가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불법을 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불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해바다 이 사바의 세계에서의 고해바다를 건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어 그래서 불거 불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거불래 부처님께서는 오시지도 않고 가시지도 않고 가시지도 않고 오시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도 아니오 상도, 사도 아니요 사도 아니요 생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락해선 지 경계라 에락해선 천왕의 경계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에락해선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에락해선은 하늘에 이제 천황이 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많은 대중 가운데 설법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천황들이 많이 와서 듣는데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어, 에락해선 천황의 경계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부처 이제 다시 한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에서 그 가운데 설법을 하시니 부처님 몸은 감도 없고 옴도 없다. 옴도 없고 감도 없다. 불래 불거다. 음이 경계에 에락해선 천왕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 시방국토의 모든 곳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아신다라는 내용이고 또한.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음도 없고 감도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시방국토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들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중생의 업성 때문에 중생의 무지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중중무진으로 법문을 설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건 매우 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그 인식세계에 갇혀 있으면 인식세계 외의 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라 하는 것, 듣지 못한다고 라 하는 것이고 그 세계에 갇혀 있는 하는 부처님 법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놨을 뿐이지 이 삼계육도에 항상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설하는 것이고 상주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얘기할 때 불신 니 꼬로 뭐라? 법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이런 것이죠 상주하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 법신은 항상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설해져 있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소유물도 아니고 절의 소유물도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음 항상 그렇게 적용되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보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보편성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언제나 적용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리는 항상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다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냐 그것은 내 인식 안에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생명체 모든 종들이, 개체들이 결국은 자기 업성 밖에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육지를 모를 것이고, 또땅 속에 사는 지렁이는 저 하늘 세계를 모를 것이고, 이런 이치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도르케 얘기를 하면은 부부간에 평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테면은 각시는 각시는 남편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남편은 각시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이냐. 자기 세계 안에서 밖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지 입맛에 맞으면 맛있는 것이고 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맛없는 것이고 된장이 맛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식세계 안에서 경험에 의해서 맛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 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 있지 않는 외부 세계의 사람들은 된장을 먹고 이게 무슨 맛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응? 그래서 존재하는 것또 존재하는 가운데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업성 안에서만 존재할 뿐이지 응? 업성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응? 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다 없다 대답이 개관하게 안 나오네 업성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업성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외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무지, 무명이다. 그 업성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어찌됐든지 간에, 음,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을 하지만은, 어 진리는 항상 상존하여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 몸은 가고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가고음이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합장을 해봐요. 재미없으면 노래를 해야 돼. 불생 불생 오사 홍푸다하 하니로다 나오 아미타 이게 뭔 얘기냐면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의 차원을 넘어서 원체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용수보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음 이제 보살의 칭호를 붙이는 것은 음 우리가 그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경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 이제 보살이다, 라고, 칭호를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은 원효 스님,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원효 보살,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하죠. 어 용수 스님께서, 이, 불레 불거에 대해서, 아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은, 중론이에요중론 논자가 붙은 것은 부처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해놓은 어, 논서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중론에 이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양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이원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이원론이다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고 나와 자연은 분리되어 있고 나이 세계와 저 천상세계는 분리되어 있어서 이 세계는 저주받은 세상 저 천상세계는 축복의 세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는 뭐라? 이론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은 뭐냐? 음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지옥이라는 것과 천상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기가 지옥일 것이냐, 극락일 것이냐, 더럽은 세상일 것이냐, 깨끗한 세상일 것이냐. 세상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지옥도 아니고 극락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면 깨끗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부패 찌든 세상을 만들면 부패 찌든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도 극락. 또,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우리의 지혜, 지혜를 바탕으로 행위에 의해서, 그 인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이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에서, 지혜의 핵심 반야신경에서도, 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태어난과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이고 세상이 치우쳐 있지 않다 생에도 치우쳐 있지 않고 사회도 치우쳐 있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응?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것이 왜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논증해 놓은 것이 중론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중노는 그러니까 출발은 뭐냐면 무자성이에요. 무자성,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일체 모든 존재는 자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일체 모든 우리 저기 앞에 그냥 깜짝 놀라게 누가 앉아 있어 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 정신이 헷갈려 당황스러워 가지고. 내가 나중에 왜 그런지 얘기를 할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성이 없고 그럼 존재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이 좀 어렵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자성이 없고 존재하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무도 자성이 있고 돌도 자성이 있고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고 물은 물이고 불은 물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생은 새이고 사는 사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왜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의 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H2O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어? 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두두물물이 전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다른 것들이 다 해체 시켜놓고 보면은 근본이 우리가 이제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 들어가면 전자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 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코 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것이 헷갈릴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부 수건도 있고, 접시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대종성도 있고, 보령궁도 있고, 신랑도 있고,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이것이 전부 별개로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 자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하는 것들은 어찌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연기. 응?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다 모여가지고 산이 되는 것이고 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딱딱한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면 4월 초파일 날에 갑자기 떼거지로또 와가지고 어,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보살님들이 나를 만나면은, 아이고, 시국이 하수선 하야, 아이 참, 경제가 어려워질 건데, 스님, 그러면 내가 사업이 잘될 것인지, 내 아들이 취직을 잘할 것인지, 시험은 잘볼 것인지, 나보면은, 나보면 그런 생각부터 나나봐. 응.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눈치를 살살, 살살, 살살 보다가, 총알 같이 그냥 틈이 나면은 쪼르르 와가지고, 스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 팔자가 정해져 있느냐? 미래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대부분이 요즘 저기 사람들이 무슨 운명이고 무슨 팔자고 무슨 뭐뭐 아, 뭐, 어,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또 돌이켜 보면은 이거 내 팔자가 이런가? 내 운명이 이런가? 나는 이렇게 살을 라고돼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에, 무의식적으로 어, 잠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신을 믿는 종교에서도 보면은.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로 사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숭명론 운명론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흘러온 우리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과거에는 신분사회고, 신분사회 안에서는 일테면은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도가 그 자원부국의 인과 그렇게 쪽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지질이 가난하냐?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업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신분에 의해서 태어났으면 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고 숙명이고 팔자하고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 에기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거나 아니거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선언한 게부처님께서이 땅에 놔두신 이유고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안 다가오는데 부처님 당시의 계급사회, 이 계급사회와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계급사회에서는 남성, 여성의 그런 성적 차별도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대종성 그지? 어. 있는 거야. 오늘 날에도 여성인권 얘기합니다만, 2500년 전에 여성인권 얘기하고, 그러면 난리가 날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처님이 삶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고,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고, 그 생각, 왜 불교에서는 반야, 브라지냐, 지혜를 그렇게 혓바닥이 닳도록 얘기를 하냐면은 지혜가 행위를 낳고 행위가 몰라요. 삶을 만들고 이것이 인과로다 인과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바로 생각을 해봐요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을 안할거 아니겠어요 운명대로 숙명대로 구조대로 그렇게 사회가 주어진 대로 전통이 주어진 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응.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오직 행위만이 삶을 결정할 뿐이다. 그 행위의 근본 바탕은 생각이 있으니 생각을 바꿔라. 라고 하는 생각 바꾸기 작업, 작업. 이 생각 혁신 작업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아,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이제 안 다가올 텐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뭐 간단한 얘기를 하려 고 그랬는데 또 그게 안 되게 생겼네. 뭐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길어지고 그래요. 사람도 많이 안 왔는데 사람이 좀 많이 와야 기분도 좋아가지고 방방 뜨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럴 것인데 내가 재미가 없으면은 뭐 술술 나오지도 않고 어 재밌는 얘기도 안 나오고 내가 재미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재미 없어가 자꾸 그냥 고맙다고 말해 그냥 고맙다고만 하고. 그러다 정시차레 언제 끝나 아직도 안 끝났나. 그러고 이게 불교에서 중중무진이라고 하는 것이인데 과학적으로는 초끈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네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고 네가 부정적이면 다 기분 부정적인 것만 다가올 것이고 이것을 또 심리학에서는 뭐라 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네가 긍정적이면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네, 예, 뭐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전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예? 일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일테면 보여지는 현상이나 보여지지 않는 정신 세계나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고치면은 네가 간절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유심조의 또 다른 의미다. 일체 유심조의. 따라서 하세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는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생각 안에 갇히면 그 세계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자 운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팔자가 안 바뀌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업이라 그래요 그럼 업은 본래에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 없는 업이 어떻게 생겼느냐 부처님은 호련이 무지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 나니까 짧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에, 우리가 행위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행위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라는 건 좋다 싫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선택과 어, 불선택,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나누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를 보면 처음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하면 은 그것이 잣대가 돼서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면은 안 좋게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면 좋은 것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이게 돌이켜서 이제 보면, 아, 이런 거예요. 그,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동남아 가보셨지? 예? 안 가봤어요? 보랭궁 가봤잖아요. 어, 어, 대중성 가봤지? 동남아. 아, 스님 따라 갔잖아. 대답이나 개운하게. 해.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은 대부분이 태국 정도는 갔고, 뭐,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게 뭐냐면 코끼리 트레킹을 해요. 어? 그러죠? 근데 코끼리가 얼마나 정말 힘이 세냐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코끼리가 힘이 세요. 그런데 그 힘센 코끼리가 인간의 말을 잘 들어요 어떻게 잘드냐라고 보면 어렸을 때 코끼리를 잡아와요 잡아와서 나무에다 묶어놓고 새 사슬로 이렇게 나무하고 이렇게 묶어놔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막 이래 쓰잖아요 그러면 채찍을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쇳고쟁이를 들어요 쇳고쟁이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에, 그, 가혹한 행위를 해요. 그렇게 이제 한달 정도 하면은 아둥바둥 거리던 코끼리가 순해져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이제 크잖아요. 커서 말도 잘 듣고 나무에다가 이런 새끼줄 같은 것만으로 이렇게 묶어놔도 도망을 안 가요. 그러니까 살짝만 해도 그냥 이렇게 끈이 끊어질 것이고 자유를 얻을 것인데 도망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자기가 묶여있고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그 고통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미 그게 틀에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휴. 불교대학을 다시 다니든지 해야지, 그냥. 이걸 업이라 그런다.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트라우마는 공포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고정된 것. 공포는 왜 나오냐면 트라우마 고정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트라우마는 결과물이고 딱 고정된 사고. 그러니까 그 고정된 사고는 그 밖의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얘 끊을 수 있다랄 자체를 망각한 거예요. 그런 얘는 아주 이제 많아요. 배루기 있죠, 배루기. 배루기. 배루기 아시죠? 배루기를 아는 사람은 다 연식이 된거예요 배루기를 모르는 사람은 연식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내나 이 따뜻한 봄날이 되면, 뭐가지 전쟁을 치렀어요? 배루기하고 전쟁을 치렀어. 네일을 확 까가지고, 이렇게 팍 하고, 머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고, 음.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 전부 베루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뭐또 뿌려 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루기가 이렇게 그냥 생기면은 절절이 줄을 서 가지고 가고 그렇단 말이야. 아이 참 신나네. 그런데 그 베루기가요. 자기 몸에 80배 정도 되는 높이를 띄어요. 그 베루기를 상자 안에 가둬 놓고 80배 약간 못되게 뚜껑을 닫아놔요 그럼 베르기는 거기를 탈출하려고 막뛸거 아니겠어요 어. 다음 날 뚜껑을 열어놔요 그럼 베르기는 뛰긴 뛰는데 그 80배 되는 높이에 계속 뛰다가 몸이 부딪힐 거 아니야 뚜껑에 어. 부딪히니까 하다가 이제 안해아 이거 고통스럽구나 하고 다음 날 뚜껑을 열어도 뛰긴 뛰는데 자기 80배 뚜껑이 있는 높이까지 안 뛰고 그 밑에까지 뛴다는 거야. 음.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경험에 자기를 틀로 이제 가둬놓는 것이죠. 그럼 베르기만 그러고 코끼리만 그러고, 어? 뭐 그러냐. 모든 생명이 다 그렇다. 경험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형성되고 이자 안에서 어 좋고 싫고 할수 있고 할수 없고 라는 것이 결정되고 할수 있고 할수 없고 좋고 싫고 결정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팔자 운명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가 되겠어 응.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여기에 갇혀 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업빼놓으면 시체잖아요 어, 불교에서 시체하면 업이에요 근데 업을 그렇게 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본래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중생들이 마치 있느냐 착각을 한다. 있느냥 착각을 한다. 그래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한 놈이야. 내 운명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놈이 나한테 왔어요. 지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엄마한테 질질 끌려서 왔어요. 영엄한 스님이 있으니까 스님을 만나보면 뭔가 대박이 터지거나 기운을 받아 가지고 네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공무원 시험을 쭉 봤는데 그냥 대여섯 번 떨어졌나 봐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왔겠어요? 질질 끌려서 왔지. 그러니까 와도 그냥 고개를 푹 수이고 대답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 그런 사람 데리고 내가 얘기하려면 얼마나 폭포가 걷어요. 답은 줘야 되는데, 응? 엄마가 기대하는 답은 줘야 되는데, 응?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너, 뭐 때문에, 그, 공무원, 야, 너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는, 그,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잉? 이거 비밀이다, 잉? 어, 그렇게 전제하고, 너, 뭐 때문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물우물우물우물 부모님이 기대를 하고 그것이 먹고 살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야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대봤자 네가 몇년 동안 돈 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냐? 죽어 죽어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리얼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출세를 해도 결국은 죽고 장가를 가고 시집 가고 뭘 해도 죽고 그다음에 무슨 뭐 어? 박터지게 뭘 돈을 벌어도 죽고 결국은 죽는 것이다야. 어,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악착같이 안 되는 걸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는 굳이 악착같이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더라도 죽고 어? 안 돼도 죽는 것이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하려 고 그러냐? 대여섯 번씩 떨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은 우리가 인생이 목적이 있는 줄 알아요 목적이 없어요 주... 침 나오네 주...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은 목적이 없어요 근데 목적이 있는 것 착각을 해요 전부 목적이 없다는 것은 인생은 다시 과정이라는 과정 전부 과정이에요 응? 응, 이를테면 아장아장 걸을 때는 크기 위한 과정이고 좀더 커서는 청소년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청소년에서 공부하는 것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응?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취업 돈 벌기 위한 과정이고 응 먹고 살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뭐예요? 응, 늙는 것은 죽기 위한 과정이고 죽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연장 안에서의 뭐라 아이 답 나왔잖아 과정이잖아 근데 과정인데 전부 목적이 있다고 그러고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성취가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목적 안에 그것을 뭐라? 삶을 가둬놓는 거예요 목적 안에 가둬놓는 걸 생각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그 놈한테 너 죽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지 말고 순간을 즐겨 삶을 즐겨 이 청춘이 렇게뭐 하는 짓이냐 농사를 줘도 행복하게 살수 있고 에? 저 장수에 가면 사과를 사과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들을 다 대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아쉬워가지고 막 외국인 좀 어쩌면 보내달라고 노동인력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싹싹 피는데 가서 사과만 따도 한 달에 아니 하루에 10만 원이다 이놈아 응? 그러니까 뭘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왜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이 마치 너의 삶을 결정하는양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더 자유롭게 살아라 선택하면 살아라 인생은 선택이다 주어진 게 아니다 응. 때려칠 건 때려쳐라 죽일 건 죽여라 내가 한이 되는 게뭔줄 아냐 응? 내가 한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 청춘을 누리지 못하고 연애도 한번 못하고 내가 확깎았던 것이 한이 되고 한이 된다 이놈아 너도 나이를 먹어봐라 이놈아 예, 청년이 가고 젊음이 가고 중년이 가고 <웃음> 이제 난 늙어서 죽을 일밖에 없다 이놈아 보령궁 <웃음> 맞지 그래 청춘이 얼마나 아직 고귀한 건데 그안 되는 걸막 굳이 되겠다고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그러고 있냐고 내얘기 뭐냐면 마치 사람들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죽일 줄 알아야 되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목적이 있느냐 거기에 가둬놓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전부 코끼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두번 실패하면 세번세번 세 번, 실패하면 네번 이렇게 그냥 벗어날지 모르고 실패하는 실패한 건 나는 실패하는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거야 음식도 우리 새로 오신 스님이 비건 완전한 비건이에요. 박사 박사 과정에 있으신 분인데 불교 윤리를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아그 주지 스님이 똑똑해서 그런지 어떻게 오는 스님도 다 그렇게 똑똑한 스님 만오는지 모르겠어. 터가 음. 그런가 봐 터가 그런가 봐. 이제 그 스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 나눴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완전한 비건이에요. 그 스님은 비건 아시죠?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거 우유도 안 드신대요. 어 근데 나는 또 어때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주문 주는 대로 처먹으면 된다. 생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건데 이게 왜 중국에 와서, 부처님은 주문 주는 대로 감사하고 먹었는데 왜 중국에 와서 개유를 이렇게 엄격해졌는가라고 하는 건 중국화된 불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화된 불교. 그리고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한 비건이 틀리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님처럼 그냥 주문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고 불교가 이게 위대함이 있어요 왜? 따로사세요무유정법 어,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떤 보살이 이스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보살이 완벽한 채식주의자예요 누구냐면 우리 초바심 딸 여기 초바심 보살이 있어요 그 지독할 정도로 채식주의자예요. 엄격주의자야. 그러니까, 부처님 당치로 얘기하면은, 뭐죠, 할딱 벗고 다니는 종교 있죠. 자이나교. 어, 자이나교는 계율이 엄격해가지고, 이때면 살생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할딱 벗고 다녀요. 좋죠? 아, 생각을 해봐. 우리,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청모 스님이나 이런 스님이 할딱 벗고 법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할딱 벗고 이렇게 막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아이고, 우리 절 대박 났을걸. 그냥 그냥 대박이죠 대박 <웃음> 그런 거예요 그 갈딱 뽑고 다니는 종교 아주 엄격한 개율주의의 예, 예, 이제 이것처럼이나 우리 초발심 딸은 녹색연합의 저기 활동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나 비건이 완벽한 그런데 그 어쩌다가 그렇게 완벽한 비건이 됐습니까? 아이 물어보니 어렸을 때 t v 에서 에그 생명을 해치는 게 아주 이렇게 정말 음 참혹하게 해치는 것을 봤대요. 그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다음부터 육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신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반장식에 나오는 거야. 지혜는 뭐냐, 눈으로 보기로 듣고 경험이 자리 잡고 그것이 행동의 기준이 된다. 이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일테면은, 에, 삼겹살을 좋아해요 삼겹살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소주를 한잔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 대부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좋을 거 아니겠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를 한잔 하고 그 어디 가요 노래방 가고 그냥 흔들어가면서 아싸내 나이가 어때서요 아싸 돌리고 돌리고 좋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삼겹살을 찾고 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거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결정하는 경험이다 경험 이전에는 뭐, 뭐라? 없다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삶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거 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무자성이고 무자성 가운데 업성이 생기는 것이고 업성 가운데 나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자성이 있는 것처럼 팔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고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수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불교가 반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돌이켜서 자성이 없다 팔자가 없다 운명이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해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냥 먹다 보면 내 입만 나오는 것이고, 내 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 내가 어저께 한 얘기인데, 누가 음식 얘기를 가지고 음식이 뭐가 좀 짜다는 둥. 또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냥,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고, 참 힘들게 사네. 힘들게 살아. 응.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분별. 이 혀가, 그, 절대 미각이 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절대 미각이 되면 어떤 음식을 대충 갖다 놔도 맛이 없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문 주는 대로 좋고, 응?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신자들이 스님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 심지어 고기를 갖고 와도 좋아. 아 내가 안 먹으면 될거 아니요. 먹은 사람 주면 될거 아니요. 다 좋아. 어.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왜이 얘기를 하냐면 불교에서 분별이 번뇌라 그래요. 분별 때문에 아 이거 분별이 심해진다는 거야. 절대 미각이 되면 분별이 심해져요. 이게 마치 뭐하 같냐면은. 어떤 음식을 갖다 주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없이 되니까 이게 까다로워지고 저만 폭폭한 거야 저만 이걸 여러분들이 유명한 예가 있어요 박근혜가 외국을 갔는데 호텔에서 변기를 들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변기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야 변기 내가 쓰던 변기 왜 변기에 트라우마가 어떤 있는 거예요 경험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고려 밖에서 박근혜가 불교를 제대로 알았으면 나를 진작 만나지 진작 만났으면 그것이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을 텐데 변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변기를. 이걸 분별이라그래 분별 얼마나 힘들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지 변기를 들고 지금은 변기 들고 다닐 사람도 없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 거예요 우리는 아무데나 급하면 그냥 내질러 싸면 되는 거죠 우리 인도 가봤잖아요 아무데나 쌌잖아 우리 인도 가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 그냥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스님이 있거나 없거나 뭡치, 뭡니까 이게 양산 이렇게 받쳐놓고 <웃음> 쌌잖아 얼마나 개운하고 좋아 박근혜는 못할 까지니야 변기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분별이 번뇌요 번뇌가 괴로움을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얘기가 좀딴 데로 왔습니다만이 분별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좀더 그것이 강화되면 자가 강화됨 이런 거예요 분별이 자가 강화된다 이런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업성을 이기기가 업성을 이기는 것은 내 운명을 바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다 자를 무너뜨리는 건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제하게 삶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업성을 이겨야 되는 것인데 업성을 이기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한다 머리 깎고 승봉 입고 평생 이렇게 수행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스님들만 할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도 백번이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다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신심 의지가 필요하다 신심 의지가 필요하다 신심, 믿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드렸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라틴어인데, 그, 유래 있자, 다 아시잖아요. 어떤 젊은 놈이 주변의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고 타락하니까 지가 하나 이쁜 상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좀내 마누라가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내 마누라가 됐다라고 하는 설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는 <웃음> 아, 이, 이, 마무리 지야지안돼더 가면 안 되니까 마무리 지야지 합장하세요 음. 일중일체 타죽이리 일중일체 타일이리로다나 아미타불.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전체 생각이 있어요. 나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DNA 가운데 일체 생명의 DNA가 다 들어 있어요. 응? 내 생각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와 있고 다 나가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 이게 이제 촉근 이론이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게 중중무진 법계 연기.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그 신심이 결국은 우주 가운데에, 전부 공유를 해서 결국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정해진 바가 없고, 마음을 내어서, 그게 마음의 신통 묘형이라 그래. 마음이 참으로 미묘하고 마음이 부처다. 왜? 마음이 이뤄지게 하니까. 그러니 이 마음을 잘 끌어내야 되는데 업장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업장을 이기는 데는 신심이 장땡이다. 신심이 장땡이다. 신심이, 장땡이다. 신심이 장애를 이기고 신심이 업장을 여긴다. 데뭐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쥐뿔리나 법해도 안 오고 무슨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무슨 뭐또 연휴라고 안 오고 그래 가지고 무슨 팔자가 바뀌고.